200까지 돌러갔댔어, 요220 돌러가고. 라면 같은 거짜장면을왜 자꾸 먹어? 아이 그거 어쩌다가. 어쩌다가 아니라 내가 볼때 일주일에 두세번 먹더만. 어떻게 아니야? <웃음> 20 병이 3일 만에 없어져? 노상 먹어가지 그냥 막 가족 있다도 자꾸 한 입이로 들어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 이런 거는 거짓말 못해. 저희 동네는 모자는... 아줌마들 다가수 때문에 당뇨가 지금 네. 인정을 덜... 많이 잡히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정도로 네, 지금 잘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이 배도안이 한번 믿고 한번 당아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빨리 오겠어. 아, 맞습니다. 네. 오.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올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빨리 왔습니다. 네. 네. 자, 어디 어디 누구시죠? 여보세요. 네. 네, 어? 네 지금 퀴즈 맞히는 거 맞나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이 예. <웃음>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과 가장 야한 닭인데 가장 빠른 닭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푸다닭이야. 푸다닭. 네, 맞습니다. 푸다닭이겠지, 푸다닭. 후다닥. 푸다닭. 네. 후다다 후다닥 그다음에 네. 야한다군요. 머리가 좋다. 딱홀딱아 홀딱. 볼딱이 있었구나. 네 정답. 정답입니다. 네. 아 볼딱이 있었구나. 아, 나는 센스가 그, 너무 좋으시네겉 벗딱이라고 그랬으니 벗딱. 머리가 너무 좋아. 볼딱. 어디 어디 사시죠? 아 저는 위례. 아 위례 신도시. 네. 아 성함이? 우리, 저, 저요? 네. 도돌이 도도, 엄마라고. 아아 도돌이 아, 어머니. <웃음> 아 혹시 그 집안에 당뇨 환자들이 있으세요? 아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네. 그 당뇨 그가 그 가족력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하셨는데. 네. 어 약간 당뇨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셔요 그걸 전 당뇨라 그래요. 음. 네. 네. 제가 다우스를 어떻게 접하고 나서 네. 어머님께 사과드려서 혈당 체크를 매일 아침에 하시는데 진짜 신기하게 내려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신기하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누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어, 제가 돈 주고 사먹기 시작했다가, 네, 이분들이, 우리, 내가 먹는 걸 어떻게 알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잘 드시고 계세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배도환 씨한테 궁금하신 거? 네. 아, 너무,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뭐, 결혼하셨는데, 뭐 시어머니라 고 그런 거 보니까. 아이템이지 아, 아, 예. 주변에 네. 참한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네, 네. 아, 어머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그 이번에 신곡이 나왔거든요, 아세요? 아 무슨 뮤직비디오 본거 같은데 유튜브. 예, 제목이 예, 예. 사랑 안해 사랑 못해. 제가 네, 유튜브데요 유튜브. 예, 안 예. 안 아, 유튜브에서 <웃음> 사랑 안해 사랑 못해. 해. 이런, 이런 사람, 사랑 다시 안에 오빠로만 난지 지내자는 난지 그런 사랑 못하겠어 하겠어. 일이요좀 <웃음> 네. <웃음> 아, 많이 홍보 좀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는 분은 빨리 전화 하셔가지고 당하수 한 박스를 네. 5만원입니다 5만원짜리 당하수 한 박스를 네, 정답 거기 써있는 거 네. 불러드릴게요 저기 <웃음> 네. 1번 인삼 새싹 네. 2번 메밀싹 네. 3번 무순 4 4번 브로콜리 새싹. 네, 지금 우리 금방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고속에 그이 말이 나왔어요. 네. <웃음> 그러니까 정답은 다 알려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유황이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너, 무슨 맞아요. 식물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네. 네. 이박 어,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들으셨으면 어, 전화가 알고. 왔습니다. 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여보세요? 아, 정답, 브로콜리요. 아! 아, 아 와, <웃음> 끝까지 브로콜리! 저, 이걸 들으셨군요.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어디 네. 계신 누구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중곡동에 삽니다. 정형입니다. 아, 예, 아이고. 중곡동? 그렇죠? 중국동. 아, 중곡동에 어... 사시는군요. 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이, 저 하나 궁금한데요. 네. 이 물이, 어, 좋은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옷 봐도 옷 진짜, 옷 진짜 옷 좋습니다. 만든다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네. 어? 되게 맛있는데? 예, 저 탤런트 배도 아인데요아이 <웃음> <아유, 웃음> 그거 저 유튜브 안 보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노래 듣고 있습니다. 아, 노래 듣고 있습니 사랑하네, 사랑해, 이연사랑, 다시나네 아유, 감사해요. <웃음> 퀴즈로또한번 내야 될것 같은데.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새싹에서 항산화 기능 또는 폴리페놀 성분이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항산화 기능. 네. 1번, 2번 얘기해 주시죠. 네. 1번 30일. 2번 7일. 3번 5일. 4번 2일. 네. 객관식입니다. 퀴즈 참여는 010-8216-1253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네. 네? 저 새싹이라는 어? 거는 저 브로콜리 새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새싹. 새싹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오래 키우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아 맞다. 전화가 오, 왔습니다. 전화 전화가, <웃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나빨문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정태비 오일이요. 오일. 네. 오일.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와, 이거 예. 명일동이요. 명일동? 명... 네. 오, 잠실 넘어서? 네. 아, 아 고덕 있는 데구나, 고덕. 네. 네. 아니, 어떻게 네. 아셨어요? 저요? 예. 어려운데요. <웃음> 머리가 좋으시다 세상을 키워보셨나보네? 네, 머리가 네. 좀... 네.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아, 저기, 저 상품 가는데요. 제가 이물 먹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방도 떨어지겠지만 이게 사람이 아사무사한 게 알딸딸하게 <웃음> <웃음> <알탈탈하게> 기분이 <웃음> 삼삼한데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너무 <감동. 웃음> 네, 감사합니다. 잠깐.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뭐그 뭐, 그 궁금하신 거있으면당하수에 대해서. 당하수요 네. 네. 당하수 궁금. 아니면 당뇨에 있어요. 대해서. 아니면 당뇨에 대해서. 그게. 뭐죠 당뇨? 네. 네. 그 본인은 당뇨가 있으세요? 있어요. 네. 아저 공복에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공복 그랬는데. 혈당이 높으시구나. 이거 네. 먹으면. 저, 저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3월3월 말에 끝났구나. 3월몇 네. 네, 드라마가 지나고 나면 좀 네. 네. 아, 왔습니다. 네. <웃음> 드디어 기다리던 전화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어디시죠? 아, 여기, 저기, 김혜입니다. 아, 아그 네. 뭐. 정답 뭐예요? 그, 신사아 같이. 와! 반갑습니다. <웃음> 오, 제가, 제 역할 이름도 아시네, 마덕님. <웃음> <와. 웃음> 야, 이불 한병더 줘야겠다. <웃음> 아, 김혜사세요? 예, 예. 아, 드라마에서 저 어땠어요? 아, 네, 그, 뭐, 예전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은 배우셔가지고. 진짜요? <웃음> 네. 제가 옛날에 뭐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웃음> 그, 그, 그, 그, KBS, MBC, SBS 아주 다양하게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KBS는 첫사랑, 네. MBC는 주몽, <웃음> 네. SBS는 야인시대, 은실이, <웃음> 뭐, 무인시대, 아... 산너머, 남촌에는 뭐, 많이 나왔죠. 뭐. 아, 추나무 <웃음> 사랑. 사랑 걸렸네 그거는 이제 제가 게스트 주인공으로 네네. 많이 나왔고. 산노 남촌에는 4년 11개월 했죠. 네. 예. 아, 다 아시네, 저에 대해서.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희 이물 먹고, 예, 예. 이 당하수 먹고, 진짜 제가 너무 좋아져서, 예.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아, 저도 그 영상 보고, 네그 어머님, 그, 예, 부자님, 어머님 그 영상 보고, 야, 이, 이그 당하수 진짜. 진짜 아유. 이게 정말 어머님이 그 심리 주신 물이라고 하셨다. 예, 옆에 옆에, <웃음> 옆에 계세요. <웃음> 말씀하세요.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하세요. 너무 네. 감사해요. 그 어머니, 어머니 진짜 그게 네. 물이 진짜 효과가 좋 좋죠. 네. 그렇죠? 이게 나부터 우리 어머니 더 좋아하시네. 어. <웃음> <웃음> 네, 당도도 그냥 떨어지고 그냥 그래, 저도 그래서 그서 야, 이, 이 이런 음료도 있구나 하고 네. 구나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하나님도 <웃음> 네, <도우신다고. 웃음> 네. 설교하지 말고 네 우리 하나님이 네. 도우실 때 네. 하나님도 같이 하신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선물 드려요. 선물 한 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아유 나한 아, 박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웃음> 그 성함하고 예. 주소하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남겨주세요. 방송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짜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웃음> 근데 <웃음> 왜 주로 김해한 구민 쪽에서만 올라오는지. <웃음> 오 올라오지? 진짜 인기 네, 네. 많으신데요. 어... Here we go.